일단은 어 매우 매우 상승 가능성이 높았던 이러한 채널 그리면서 560원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움직임이었죠 돌파했는데 결국에는 많이 못갔어 타겟을 찍긴 찍었는데 일단 우리가 기존에 470원 여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타겟으로 봤었죠 1차 타겟 여기 2차 타겟 여기였는데 1차 찍고 2차 가는 도중에 떨어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집었었는데 어, 계속 들고,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계속 여기서, 어, 울며 겨자 먹기로 들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470원 여기 깨지면은, 어, 그 다음에 그 예상 반등 지열이었던 한 400, 460 내지 440원, 어, 요 자리까지는 내려와서 반등할, 지안 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프라이스 액션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어요. 리플은 지금, 어, 예상했던 그 지지 가격대에서 프라이스 액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서 일륜이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륜이가 여기서 에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일륜이가 일륜이가 여기서 입쩍 벌리고 여기 여기 먹는 거 좋아하는 애들 여기 목살 접히는 거 아시죠? 목살도 접혔어. 그래서 일륜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어. 일륜이가 이렇게 눈떠 감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충분히 어, 받아볼만한 자리예요. 받아볼만한 자리인데요. 일단은 손입비 괜찮고 타겟으로 볼수 있는 자리. 괜찮아,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어, 매물대가 많이 쓰였다. 매물대가 지금 이, 이, 이 올라가면서 저항을 줄수 있는 가격대가 요렇게요렇게요렇게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가 상승을 하면은 요만큼이 다 영향을 줄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여기는 좀 일륜매매 자리로 보기엔 좀 이, 이, 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일륜이는 일륜이가 적극적으로 받아 먹기에는 조금 그런 자리다. 일륜이가 먹기에는 조금 그런 자리다. 그래서,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 받아 먹을만 하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타겟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타겟을 일단은 요 내부로 정해야 될것 같아요. 512원에서 560원. 512, 어, 560. 요 안에서 충분히 뭐 매물, 매물, 매물 저항받아서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460원 매수 받아볼만 하되, 하되 어, 바로 뚫고 올라갈 오래 올라갈 만한 그러한 어, 쉬운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이먼 퀸님 매물대 보면 두통 생기죠 그렇죠? 어, 이런 매물대 거의 지금 어, 얼마야? 5월 5월 15일부터 한 6월 1 0한달반 동안 한달반 동안 쌓은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이렇게 수렴 채널 그리면서 만들어진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어, 올라가기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올라간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못 넘는다 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하락파동 중에 일시적 반등 데드캡 바운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얘는 만약에 뚫고 여기서 받았는데 뚫고 만약에 50이면 못 넘는다 라고 했을 땐좀 조심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리플 460원, 여기 자리에서 일단은 뭐, 타깃이 어디가 됐든 일단은 잡아놓는 거. 잡아놓는 거. 둘째. 자, 일단은 이 하락하고 있는 요 하락파동 중에서 절반 정도에 되는,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512원. 캔들의 저, 그 중간, 중간이라고 하는 50%라고 하는 요, 요 범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 있는 자리죠. 그래서 캔들 패턴에서 장악형 패턴이라고 있는데, 음봉이 이렇게 발생됐다가 양봉이 다시 해당 그 은봉의 50% 이상을 회복하면 장학형 캔들이다. 어,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어, 캔들 패턴 중에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하락했던 파동 중에서 절반을 넘고 다시 한번 양봉이 51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 얘는 추세 전환을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시도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매수 잡지 마시고요. 510원 넘을 때, 510원 넘을 때 차라리 어, 잡는 게좀 안전한 자리로 볼수 있다. 균형값 맞아요. 그 자리입니다.